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처럼 몽달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귀신을 계속 우려먹는 건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몽달 귀신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몽달 귀신과는 많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짝사랑하다가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는 점은 몽달 귀신과 같지만 일반적인 몽달 귀신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지귀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귀는 남성 불귀신입니다. 온몸이 말 그대로 불그 자체인 존재라서 지귀 주변의 모든 것은 불에 타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귀를 막아주는 주문을 써서 자신의 집 대문이나 벽에 붙이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권문회가쓴 대동운부 군옥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지귀 이야기는 이책 말고도 많은 책들에 쓰여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 대동운부 군옥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으로만 지귀 이야기를 알수 있습니다. 지귀는 원래 귀신이 아닌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 그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활리역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죠. 남들과 다를 것 없던 지위의 삶은 한 일을 계기로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선덕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이후 그만 선덕왕을 향한 연심을 품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선덕왕에게 전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지위는 하루하루를 근심하고 눈물 흘리며 보낼 뿐이었습니다. 지귀의 이 사연은 멀리 퍼져나가 결국은 선덕왕에게까지 전해지고 말았는데요. 소문을 들은 선덕왕은 지귀를 불러, 짐이 내일 영묘사에 가서 향을 피울 것이니 영묘사에서 짐을 기다리도록 하라, 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지귀는 선덕왕을 만나기 위해 다음날 영묘사로 향했는데, 전날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는지 선덕왕을 기다리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선덕왕이 영묘사에 행차해 향을 다 피울 때까지도 지귀는 깨어나지 못했죠 결국 의식을 다치른 선덕왕이 지귀를 만나러 탑 아래로 왔을 때 선덕왕은 지귀의 잠든 모습만을 볼수 있었고 선덕왕은 그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벗어주고 떠나게 됩니다 지귀는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내내 잠들어 있다가 선덕왕이 다시 궁으로 돌아간 후에야 일어났죠 잠에서 깨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는 금 팔찌를 본 지귀는 모든 상황을 그제서야 파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 선도광이 다녀갔으며 선도광이 금 팔찌를 벗어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두고 떠났다는 것 모두를 눈치챈 건데요. 선도광을 만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선도광이 자신에게 팔찌를 주었다는 기쁨이 합쳐진 지귀의 마음에는 그만 뜨거운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진짜 불이었던 것 같아요. 지귀의 마음에서 시작된 불은 점점 커져 지귀의 온몸을 불태우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지귀는 불귀신이 되고 말았고 지귀는 평범한 남성에서 신라 백성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귀의 온몸에 붙은 불 때문에 지귀가 가는 곳마다 화재가 일어나니 신라의 백성들은 지귀를 두려워하며 지귀가 제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거든요. 결국 이 소식은 다시 선덕왕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선덕왕은 술사에게 지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주문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선덕왕이 만든 주문은 이런 주문이었는데요. 지귀의 마음에 불이 붙어 온몸을 불살라 불귀신으로 변했네. 그를 파도가 치는 창의 밖으로 내쫓아, 다시는 보지도 친해지지도 않으리 라는 뜻이었습니다. 선덕왕은 백성들에게 이 주문을 집의 문과 벽에 붙이라 명령했고 이 주문을 붙인 집은 정말로 지귀가 들어오지 않아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동운부 군옥이라는 책 소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도 지귀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이야기보다 훨씬 간략하긴 하지만요. 승려 해공이 풀로 엮은 새끼줄을 영묘사의 몇몇 곳에 묶고 사흘 후에 이 새끼줄을 풀라고 명령했는데 정말로 사흘 후 선도광이 영묘사에 행차했을 때 지기 때문에 화재가 났고 신기하게도 해공이 새끼줄을 묶은 곳만 화재 피해를 잊지 않고 멀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창 시절에 역사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다면 여기 등장하는 해공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공은 해골물로 유명한 원효대사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직위 이야기에 해공, 선덕왕처럼 유명한 역사 속 인물들이 나오는 데다 삼국유사가 삼국시대를 잘 나타냈다고 평가받는 문헌이기도 하니 혹시 직위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닐지 궁금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에 기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직위 이야기는 사실 원본이 따로 있는 이야기이고 직위 이야기는 이 원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변한 것이거든요. 다만 이설화와 직위의 이야기 사이엔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직위 이야기가 훨씬 더 신분의 차이에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이설화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나라에 국왕의 딸을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리고만 한 평민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를 말렸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죠. 아들을 아끼는 어머니는 절박한 마음으로 왕녀에게 매일 생선과 고기를 보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녀는 남자의 어머니를 불러 어머니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왕녀에게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며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왕녀는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그를 만날 약속을 잡았죠. 하지만 하늘에서 이를 지켜보던 천신은 일개 평민이 감히 국왕의 딸을 욕되게 할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약속 당일 남자를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남자를 본 왕녀가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남자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결국 왕녀는 자신의 구슬 목걸이를 벗어둔 채 약속 장소를 떠납니다. 왕녀가 떠난 후 남자는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잠든 사이 왕녀가 다녀갔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왕녀와 만나지 못했다는 죄책감, 왕녀에게 구슬 목걸이를 받았다는 기쁨 등등의 복잡한 감정 때문에 마음에 뜨거운 불이 붙은 남자는 결국 몸에서 불이 일어나 불타 죽고 말았답니다. 이야기는 이 직위 이야기와 내용도, 줄거리도, 결말도 비슷하지만 뭐랄까 훨씬 더 신분의 장벽이 느껴지는 이야기죠. 이야기 초반에 남자의 어머니가 신분의 차이 때문에 남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것도 그렇지만 절대적 존재인 신이 평민이 왕녀를 만나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 잠을 재웠다는 설정은 평민 남자의 왕녀를 향한 사랑은 하늘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합니다. 반면 직위 이야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신분의 차이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덕광조차도이 둘의 신분 차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덕광을 너무 티나게 좋아해서 선덕광조차 이를 알게 될 정도인데도 직위 주변에는 아무도 직위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선덕광도 감히 평민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든 지귀에게 금팔찌를 풀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귀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원본 이야기보다 더 로맨틱하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것 같네요. 이제 지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봐야겠죠. 앞에서도 짧게 언급했듯이 지귀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몸에 불이 붙어 불귀신이 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죽어서 귀신이 된 남성이라면 되게 몽달귀신이 되는데 지귀는 몽달귀신이 아닌 불귀신이 되었죠. 그렇다면 왜지귀는 몽달귀신이 되지 않고 불귀신이 되었던 걸까요? 정답은 당연히 알수 없지만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시기는 몽달귀신이 된 남성들보다 더큰 한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인 몽달귀신이 아닌 불귀신이 되었다라는 가설이죠.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몽달귀신의 경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황진이를 사랑했던 청년의 경우에도 비록 중매는 실패했지만 만나는 방법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황진이의 마음을 사 어머니 몰래 사귈 수도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해도 납치를 해서 황진이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반면 직위는 어떤 방법을 써서도 자신의 사랑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을 일개 평민이 납치할 수도 없고 왕과 몰래 만나 사랑을 쌓을 수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직위는 선덕왕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잠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기까지 했으니 일반적인 몽대귀신보다 안타까운 마음과 한이 훨씬 더 컸고 그래서 몽대귀신이 아닌 불귀신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진실은 직위만 알겠지만요. 그렇다면 직위는 어떻게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불귀신인 직위의 특성과 선덕왕을 사랑했다는 설정을 사용해서 선덕왕만이 다룰 수 있는 사형마라는 설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이 사랑했던 선덕왕의 명령만 따르는 불의 신으로 설정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선덕여왕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우연히 갖게 된 사람이 선덕여왕 대신 사용마 직위를 부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을 다루는 존재는 어느 창작물에서나 환영받으니 어디서든 사용하기 좋은 매력적인 존재인 것 같네요. 지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조선시대 귀신을 주로 다루긴 했지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오늘 나온 지귀처럼 더 많고 다양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회가 된다면 꼭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